으아, 나, 아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빨리 빨리. 어, 애, 아빠 어 애지가 온다 지 애지가 먼저 온다 야, 애지 온다 애지 애지가 온다 애지가 온애지다지 온다 애지 애지가 온다 애지가 온다 온다 애지 <웃음> 빨리 와지 애지, 에지, 애지. 에지, 에지, 에지, 가 먼저 에지, 가 먼저... 먼저, 먼저 와 에지, 가 먼저 지지 에지, 에지, 에지, 가지저지지가지저지 에지, 에지, 중지 에지, 애지? 에에 애지? 빨 중지 먼저. 중지 먼저. 중지 먼저. 중지. 먼저. 중지. 중지. <웃음> 중지야, 중지야, 애지 성공! 지지 성공! 빨리 중지야, 너지야 중지야, 너도 야 중지야, 했지데지 왜 빨리? 자 중지. 애자, 애자, 애지. 중지. 오말이 왔는데, 자 중지. 중지. 중지. 중지 헨젤가 그랬더니, 야 헨젤가 그 헨젤가 그랬더젤가 그랬더니, 이중지이나젤어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지 와, 지 와, 와, 에지야! 지 와, 와, 와, 지 와, 와, 와, 와, 지 온다, 와, 지 온다, 와, 지 온다. 우 와, 이리 와, 지야 에지, 애지, 잘했어. 어 온다, 온다, 온다. 오, 오 왔어, <웃음> 우와.